예,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창업자편에서 창업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선능력 김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야, 창업시장의 뜨거운 감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슈가 되기도 하는 특수상권 창업의 명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상권. 야, 요즘 특수상권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특수상권이라는 것은 일반 로드샵이나 뭐 전통시장 상권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대형 쇼핑몰, 백화점, 뭐 대형 고층 업무용 빌딩 지하 아케이드, 아니면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이것도 특수상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대형 상업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포탈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는 이 특수상권 창업 피해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그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야, 특수상권의 피해 사례 세 가지가 낱낱이 소개됐습니다. 그첫 번째는, 야, 저기 창업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예, 1도시 닭갈비를 운영하는 김일도 대표가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에서, 야, 닭갈비집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기습 임대료를 인상하는 이런 피해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홍대 입구역에 있는 애경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쌀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런 상인 분들의 피해 사례. 세 번째는 동대문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두타몰 상인들의 특수상권 피해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창업통 김소장의 시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광화문 서울 파이낸스 빌딩의 앵커 테넌트 점포 이를테면 처음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브랜드 밸류가 있고 선수 창업자가 처음 오픈해 주면 나머지 이런 창업자들도 들어오게. 들어오기 용이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리빙 점포라고 할수 있는 앵커 테넌트 점포로서의 일도시 닭갈비 사례인데요. 이 점포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을 했었고 한달 월세가 한 1,200만 원 정도 내고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앞으로 뭐 2,3년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갑자기 월세와 보증금을 기습 인상한다는 그것도 뭐 1, 20만 원 인상하는 게 아니고 536만 원을 기습 인상해서 월세 1,666만 원 보증금도 한 4억 원으로 기습 인상한다는 내용을 김현장이라는 막강한 법률사무소를 앞세워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이 내용이 스트레이트의 전파를 탔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홍대 입구역에 있는 애경그룹 AKN 홍대죠. 이 쇼핑몰에서 식당가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운영하시는 이런 창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월뭐 매출액이 뭐 2천만 원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2천만 원좀 넘기도 하고 2천만 원 남짓의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내는 월세가 무려 1,413만 원 거기다가 부가세 별도 어, 거기다가 관리비 646만 원 하니까 무려 이업체 내는 한달 월 임차료만 월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야 결국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어 여기서 좀 이색적인 거좀 눈여겨보셔야 될건 뭐냐면 바로 이 업체가 내세우고 있는 최저 보장 임대료였습니다. 최저 보장 임대료? 이게 뭔가 코엑스몰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상권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계약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운영 주체, 상업시설 운영 주체나 관리회사에서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속내를 보면 어, 매출액의 12% 정률제로 수수료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1413만 원의 정액제 월세를 내라. 대신 이둘 중에 선택은 창업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직접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낼수 있는 쪽으로 이 정률이나 정액을 결정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는 수수료 12% 하면 1,200만 원이겠죠. 아, 이럴 때는 1,413만 원을 내시라. 하지만 1억 5천 정도 올렸을 때는 한 12% 정도 하면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때는 1,413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 요율제 수수료를 내십시오. 뭐한 2억 올리면 12% 하면 1,414만 원이 13만 원이 아니고 12%인 2,400만 원을 내야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매출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 상업시설 운영 주체가 많이 돈을 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노예 제도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 뭐 상업시설의 평균 저는 기본적인 매출이라고 할수 있는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한다면 12%면 한840 정도 올리는 게 내는 게 맞는데 이 최저 보장 임대료 이 계약 때문에 1414만 원을 내야 되는 하물며 이런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한달 매출이 2천만 원 내외를 오르락 내리고 있는 저조한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한달 월세는 고정비용 1,414만 원 플러스 부가세 별도 거기다가 관리비 646만 원. 2,200만 원을 내야 된다. 야 매출이 2천 원인데 어떻게 해? 관리비하고 월세가 2,200을 낸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사례죠. 세 번째 소개됐던 두타몰 상인들 같은 경우도 여기는 더 심각하죠.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런 뭐 핸드백 아니면 판매점 이런 매장들이 한달 매출이 천이 아닌 300, 400만 원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한달 임대료는 670만 원, 관리비 118만 원, 도합 한 달에 789만 원을 내야 된다. 계약상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 특수상권 피해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특수상권의 창업을 누가 부추겼을까? 물론 경기가 아주 좋아서 매출액이잘 된다면 그래 낼거 내고도 내가 그래도 한 달에 돈 천만 원은 가져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특수상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특수상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상업시설이 지어질 때부터 이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주체, 주인이 있겠죠. 그리고 특수상권을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그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체들,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특수상권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포탈 사이트에 노출하고, 뭐, 포탈의 특수상권 창업 이렇게 검색하면, 야, 수자본으로 창업해서 고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뉴스, 이런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뉴스들도 많이 넘쳐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특수상권 창업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이런 상가 운영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가주인, 부동산관리업체, 부동산중개업체,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을 중에 을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창업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그림은 아니었지 않느냐. 전 이런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특수상권 창업에서 저는 좀 이렇게 왜 창업시장에서 특수상권 창업이 좋은지를 열심히 포탈해서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들의 논리가 뭔지 좀 살펴보면요. 간단합니다. 투자비용 적게 들어갑니다. 권리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뒤집어 설명해 보면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대신 월세를 최대한 최저 보장 임대료 아니면 정률로 매출액 대비 일정 요율을 내십시오. 권리금이 없다 이런 얘기는 혹시 MD개편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뭐, 이 시설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권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리금 받기 힘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특수상권 창업이 최소 비용으로 오픈할 수 있다는 이런 사탕발림의 레토릭에 소가 넘어가서 이렇게 특수상권 창업, 뭐, 최근에 영화관이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점하려는 분들 저는 상당히 많이 말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초보 창업자뿐만 아니라 김일도 대표처럼 선수 창업자들도 이런 피해 사례를 보고 있다는 것은 특수상권 창업은 어떤 창업자의 소확행 창업가치, 행복가치하고는 정말 멀어지는 창업법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특수상권 창업이라고 한다면 이 쇼핑몰의 운영 주체나 그리고 뭐 이런 전문 부동산 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창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적인 악재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특수상권 창업의 위험성,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비노믹스 시대에 창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창업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소확행 창업을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창업시장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선능력 김소장은 늘 대한민국 창업자 편입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